안녕하세요. 노이제입니다. 처음으로 자취방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아... 제가 기어 S를 갖고 있었는데 그 S가 약정이 거의 끝나가서 그냥... 근데 번호는 유지하고 싶은데 기어가 S2나 S3가 싼게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일본에 별정 통신사로 옮기고 망한 회사에 휴대폰을 샀어요. 스카이 아임백을 샀습니다. 각도가 좀안 좋은데... 아이 책상이 너무 좁아서 저, 그 집에서는 오히려 줌을 당겨서 보는데 여기서는 어렵게 해야 되네요 어, 하얀색으로 샀어요 검정색이 갖고 싶었는데 검정색이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산 곳은 어, 옛날에는 PDA 커뮤니티였는데 지금은 뭐 PDA가 아니니까 스마트폰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 샀습니다 투데이스 PPC라고 있어요. 어, 이게 얘네 망했죠, 지금. 휴대폰은 더 이상 안 만든다고 한다라고요. 근데 너무 이쁘다. 아, 이거 가짜였어? 진짜인 줄 알았네. 여기 필인 진짜 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짜 필이네요. 그림만 있는 거였어, 이게. 휴대폰을 오, 야, 포장 엄청 고급스럽게 된 요즘 휴대폰 같지 않게 상자도 훨씬 크고 좀 뭔가 더 들어있는 느낌 어차피 이렇게 블루투스 그 충전기랑 겸해서 하는 그게 있어서 그렇죠 아 이거 있는데 뭐 하는 겨오 스카이 아 내가, 내가 다비춰보이는구나 생각하니까 저흰티 밖에 안 입고 있어요 헨택의 <웃음> 부활이 아니다 스카이의 귀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 <웃음> 가셨죠 가버리셨어요 그분들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뭐 특허 몇 개, 특허 몇백 개 팔아 넘길 정도로 힘들긴 하대요. 완전히 망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이름은 남아있죠.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네, 힘들어요. 아직 그 회복하기에는. 이거 빼면은, 스톤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참잘 팔렸대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빨이 빠지더니, 마치 닌텐도, 위, 닌텐도의 위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첫발은 잘 나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아무도 안 사갖고 결국에는 목표 대수에서 몇대 모자를 됐더라 한참 모자랐어요 13만 대 팔았는데 원래 몇 백만 대였는데 이거를 못했어요 설명서들 유심핀 뽑는 거 유심이 나노유심이에요 나노유심 맞지? 어 이어폰 안 들어있고 충전기랑 USB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마이크로 u s b 예요마이크 USB Type-C 좀 쓰고 싶다, 진짜. 아이폰 쓰거든요, 지금. 그래서, USB Type-C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 라이트닝. 예. 전통적인 스카이, 아니, 베가 충전기와는 다르게. 하나만 달려있고. 외단 표이 어벌트 1.8A. 애매하네요. 왜지? 2A로, 2A 넣어주지. 근데 어차피 얘가,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아 고속 무선, 무선 충전은 안되고 일반 무선 충전만 돼요 자, 여기까지끝 디자인은 둘이 이렇게 공유를합니다 코드를, 디자인 코드를 아, 이거 보필름없다 아, 생각해보니까 보필름 사야되는데 <웃음> 아무리 서브폰이라도 그렇지 저도 그 뭐냐, 태블릿도 케이스남겨도 필름 붙이고 아니거든요. 얘도 비닐 떼고, 얘도 비닐 떼고. 필름은 어디로 사, 어디로 사러 가야지. 아, 인터넷으로 갈까오 이쁘네요. 마치 엑스페리아 시리즈 디자인을 보는듯한 각짐. 근데 얘는 유리죠 플라스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죠. 얘는 유리고. 아 이거 스카이 는남겨줘야 되나? <웃음> 진짜 예쁘네요. 디자인이 엄청 깨끗해요. 검정색이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 검정색을 좋아해. 사실, 검정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흰색은 때가 묻어갖고. 어렸으면은. 아무것도 안 써있네요. 스카이도 안 써있고. 스카이 써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써있네요. 안 써있나? 여기 뒤쪽에 LED 등이 박혀있죠. 잘 몰라요, 저. 한번 켜볼까요? 키는 게 얘가 전원버튼인 것 같네요. 오, 진동 오고, 스카이, 파워드바이, 안드로이드. 이쪽에 LED 달려있고, 뒤쪽에도 LED 달려있어요. 맞아요, 뒤쪽에. KT. 제가 산건 k t 향 아임백, KT. 아임백이라고 지금 처음 말한 것 같다. 아임백이에요. <웃음> 근데 KT가 아니라, 저는 통신사를 KT가 아니라, 그, KT에서 하는 별정 통신사인 엠 모바일 거를 샀어요. 근데 어차피 유심은 다 똑같이 KT 유심으로 와요. 폰도 KT 걸로 오고, 당연히 통화 품절 k t 지만 요금이 다르죠. 요금제가 달라요. 저 메인폰도 KT인데 얘도 KT에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오우 야 언어가 심플하네요. 한국어랑 영어밖에 없어요. 심카드의 삽입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심카드 지금 삽입하면 재부팅하라고 할텐데 아, 상관없죠 뭐. 아다 건너뛸까 하여튼 화면만 메인 화면만 보고 뭐 제가 따로 설정을 아 유심을 안 나니까 시간이 안 잡혔구나 이제 업데이트도 없을 거예요 이제 화면 잠금 안할 건데 업데이트가 없어요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 뭐 어쩔 수 없죠 아 나락글 스마트 업데이트 이거 동의해봤자 안에 건너뛰어 어 나왔다 아유좀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냐 아꽤 괜찮네요 이외로 근데 메인 화면에 이 디자인은 좀 별로 아이콘들이 너무 삐까뻔쩍해 <웃음> 아, 디자인 바꿀 수있다고는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테마가 있구나 맞아요 테마가 있어 얘네 뭐뭐뭐 뭐, 뭐. 그렇다 치고 볼륨이 100단계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뭐 됐고 어... 음, 그래 뭐이 정도라고? 일단 영상을 끝낼게요. 노이저였습니다. 노이저 아웃!